그 이유는 이티제는교제 중일 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안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. 이럴 때 상대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행동으로는 1. 오해를 살만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이티와 데이트를 한다. 2. 만약 필참해야 하는 모임이라면 실시간 보고와 동시에 빠른 귀가를 진행한다. 여기서 이번 행동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했다면 비교적 빠르게 e t j 의 경계를 풀수 있습니다. n u l o s h i c h n Hajushi y ISTJ wa y u i honin s h i n i s t j world membership g a h a s h g a s m r Total n e g benefit u n l i l s u i t s u n d a u c h u k s a n